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뒤진 유 랜드에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진 랜드의 느낌을 느끼고자 이렇게 럭키박스 구입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랜덤박스와 럭키박스에 동안의 컨텐츠는 어아 가 이번에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디즈니랜드 상품들을 구매대행 해주시는 쥬땡라운지라고 하시는 그 업자분께서 진행을 하셔가지고 제가 냉큼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5만원어치인데 이렇게 큰 박스에 이렇게 왔어요 디즈니랜드의 느낌을 내고자 밤미 미키 마우스 그 머리티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즈니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노아 스토리 헉, 어, 어, 어, 어, 손이 들어가자마자 어마어마하게 큰 한계가 뭔가가 있어요. 팝콘통 아니야? 디즈니랜드 하면 또 뭡니까 여러분? 팝콘통 아닙니까? 어 무거워? 엄청 무거워? 되게 커? 디타 커? 이거 어떡할 갖고 여러분? 이거 5만원짜리 럭키박스예요 제발 제발 비니루가 이렇게 나오는 데 디즈니랜드 쇼핑백이에요. 이거 먼저 이거서또빼 안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들어있어. 자 하나 둘 셋! 짠! 오! <웃음> 룩서버 브러쉬 스탠드가 나왔어요 뭐야? 첫 번째 괜찮았어 나름 무엇이 무엇이 있을까 너~! 짠! 오마어! 오소리키치 어쩜 좋네! 어쩜 좋네! 인간 땡나 하는 어 어디 가 나왔어요 옆모습 뒷모습 이렇게 약간 큐브릭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도 정품이에요 여러분. 모자를 탁 씌워주면. 어, 어, 어. 어떻게 너무 흥분돼. 어, 이거는 인형. 조그만한 인형이에요. 하나, 둘, 셋! 어머! 미니 언즈. 은지는 딱히 좋아질 않아가지고 뭐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쁘 귀여운 초콜릿 사이 미니 언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이거는 선물하면 되니까 다음은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뭘까? 여기서 잘안 보여 워 알리! 아무어어어이 <웃음> 이렇게 민어어 A Jingle Bell, Jingle Bell. 아! 다음은 둘 셋, 오 미키. 30주년 으래 나왔던 미키 마우스입니다. 다음은 하나 둘 셋, 오! 올라프. <웃음> 이그 뭐야 이거 뭐라 그래야 되니? 동전이나 뭐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인형스가 있고 앞에 너무 귀여운 게 뭐냐면 일단 이렇게 스노기도 이렇게 달려 있고. 어, 얼굴이 이렇게 늘어나기도 해. 얼굴이 떼진 올라프가 될 수도 있고. 요렇게 귀여운 얼라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가면은 여러분 티켓을 주잖아요 디즈니랜드 입장하면 <목소리> 너것이 자아줘야지 머리띠 하고 디즈니랜드 가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은 짠! 이거 약간 뽑기스 디즈니랜드 안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가차가 있는데 그 15주년으로 나온 가차입니다 설명서 뒤로 쫙 당기면 씨부렁 씨부렁 간다 바나나 원숭이 알러지를 탄 아, 귀여워 가는 거예요 원래 네 디즈니 렌즈에 들어와서 가챠도 한번 뽑아 봤어요 네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여러분 자, 다음은 하나 둘셋오어후 <웃음> <웃음> 자석이 이렇게 나왔어요 앞모습 뒷모습 은뭐 없어 자석이 네, 이런거 소소하잖아 이런거는 하나쯤로살만 하잖아 가서 자석 하나 샀고 짠! <웃음> <웃음> 케이블 조동아리 테이블 조동아리 조이게 그 단선되니까 이거 조동아리에 탁 꼽아가지고 단선 안 되게 하는 약간 그런 거. 다음은 짠. 이건 30주년 캔디 디즈니랜드 가면 이 모양으로 된 풍선이. 팔아요. 이렇게 안에 캔디를 넣을 수 있는 구형이 있고 이 앞에는 이렇게 디즈니 미키마우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백으로 두고 다니는 딸 이렇게 두고 다니다가 어! 당 떨어져! 이렇게 조동아리 이렇게 다음은 하나 둘 셋! 미카 미카 토미카! 솔직히 디즈니 랜드 가면 은난 사지 않아. 일단 예뻐. 예쁘긴 예뻐. 차 앞모습, 옆모습 꾸고또 옆모습, 또 뒷모습. 그래서 이렇게 윗모습, 윗모습이 예쁘네 도널드도 그래서 차가 두개나 나왔네? 저걸 타고 이제 한 바퀴 돌고 있어 지금 한 바퀴 이렇게 돌다가 이제 또뭐 사냐 짠! 볼펜을 샀어 이렇게 예쁜 토이스트리 볼펜을 하나 또 샀습니다 아! 볼펜이 아니야 샤프야 심지어 샤프 잘 쓰지도 않는 샤프가 나왔어 어, 뭐 어쨌든 디즈니꺼자 그리고 다음은 짠! 오! 이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질레트? 아니, 이거 뭐질레트 유명한 펜 있잖아요 고급진 미키 마우스가 이렇게 들어있는 네 유명한 펜입니다 괜찮네 다음은 샛! 어머 이게 뭐야? 어어 인싸 태에도 이 미키의 얼굴이 있고 아래는 이렇게 미키 알 안녕하세요 미키를 사랑하는 남자 노아스토리 노용입니다 여러분 어 이제 끝난 것 같아 조금만 조무르게 하나 했물조게 나오라 예! 아 리뷰가 하나 나왔습니다 다음은 저끝이어 이거 알림같은데?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나오 <웃음> 대박이다 눈열. 어. 오. 이게 5만원짜리 구성이었습니다 아주 아낌없이 주는 어, 주택 라운지 눈가리도 이렇게 톡 튀어나온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다음은 어 뭔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진짜 뭐가 또 있어 뭐가 조물레게가더 있어요 이렇게. 짠~ 이거 뭐냐면 햄 <웃음> 배낭이에요. 짠~ 이거 누가 일까이렇게 고리에 가방에 가방 같은 거끊여또 있어요. 끊여없어 이거 뭐야? 대박! 여러분 미쳤어, 미쳤어. 이거 봐봐. 짠! 편지야, 편지, 편지 봉투.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디즈니랜드걸를 사면 요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보호캡이에요 이거를 가방이나 이런데에다가 꼽스꼽스 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 잊어버려 이거 뭣도 모르고 이걸로 끼고 다녔다가 잃어버렸잖니 아우 진짜 지금 생각해도 빡치잖니 그걸 팔지도 않는데 지금 이번이 제가 지금까지 산는 럭키박스 중에 제일 괜찮은 것같요 제일 나게 된것다 하면서 아주 성공적인 럭키박스 개봉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노아스토리와 알림이었고요